저의 주식 사연은 풀어나가기에 앞서 제가 워낙에 가방끈도 짧은 데다 배운 게 미쳐나요. 그리 앞뒤가 안 맞을 수 있으니 이점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몇년도에 주식을 접하게 됐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제 나이가 올해 40중반이니 대략 16-17년 정도 한것 같네요. 제 굴곡진 주식 인생을 대략 적어보니 심심풀이로 보시기 바랍니다. 잘 기억은 안 나지만 28살 때쯤 봄바람도 싱그럽게 살살 부는 아침 아는 형님이랑 논현동에서 일좀 보다가 형님이 근처 압구정동에 아는 사장 좀 만나야 되는데 같이 가서 커피라도 한잔 하자고 해서 같이 압구정 갤러리아 백화점 건너편 쪽에 사무실로 갔습니다. 약간 건무 TT에서 골초같이 50초반쯤 되어 보이는 그 사장과 형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저는 그 사무실 책장에 꽂혀있는 책들의 눈이 갔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경제와 주식에 관한 책들로 가득했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던 중 시계를 보더니 그 사장이 잠깐만 하고 잠시 자리를 비우더니 5분 만에 들어와서 방금 150만원 벌었다 하고 잠시 후에 다시 커피 한잔 타서 들어가더니 이번엔 70만원 벌었다. 그리고 오늘은 좀 되네 그러면서 흐뭇해 하더라고요 아마 오전 9시 전쯤 장 시작해서 단타를 시신 듯합니다. 형님과 저는 도대체 뭘 했는데 잠깐 하는 그 사이에 일반인들의 한달 월급을 벌었다는 거지 호기심이 급발동해서 문틈 사이로 안쪽 사무실을 보았습니다. 책상 위에 모니터를 몇대 붙여놓고선 당시 저에게는 생소하기만 했던 주식이라는 것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불과 일 20분 안에 가만히 앉아서 일반 직장인의 한달 월급을 벌어버리는데 하루 내내 벌면 천만원도 넘게 벌겠구나 싶은 생각에 그 사장님이 정말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 사장님이 주식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줬는데 뭔가 어렵기도 하고 알쏭달쏭도 했지만 어느 대목에선 어찌나 스릴있기도 하고 혹하던지 저희 눈은 그의 말에 심취되어 말똥말똥 빛이 날 정도였습니다. 물론 같이 가자던 형님도 그랬을 겁니다. 주식에 대해 전혀 무지했던 나는 그날 그 양반의 말을 듣고 아 바로 이거다. 진정 내가 가야할 길이 바로 이거구나 라고 마먹게 되었답니다 그날은 내 인생에 있어서 신세계를 보는 것 같은 가슴 설레는 날이었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저는 바로 서점에 들러 주식 관련 책들을 구입해서 나오는데 아마 당시에는 나 주식으로 몇천 퍼센트 수익 올렸네 하고 단타 조장하는 책들이 대부분이어서 이게 똥인지 된장 인지도 모르고 귀와 보전을 얻은 양 정말이지 온 세상이 환하고 벌써부터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이 뿌듯했습니다. 주식이라는 신세계를 본그 당시는 뭘 해도 기뻤습니다. 복리행, 마법, 말만 들어도 이미 부자가 된 마냥 아마 옆에서 같이 사는 친구나 후배가 제사다기를 날렸다 해도 실성한 놈 마냥 허허우 웃고 그냥 넘겼을 겁니다. 처음에 규화 보존도 몇번 읽고 완전 자신감이 대폭발하여 하루빨리 주식 매매란 것을 해보고 싶었으나 나름 신중을 기해하지 않으며 모의투자부터 시작했는데 매매창을 열고 처음 주문했을 때 설렘 가득한 그 묘한 느낌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짝사랑하던 여자의 곱고 부드러운 손을 처음 잡았을 때의 느낌이랄까요? 하 결과는 그럭저럭 나쁘지 않았습니다. 처음 두달 동안은 약간의 손실이 났지만 세 달째부터는 요령이 붙었던지 수익이 조금씩 나서 6개월째 되던 날 10% 조금 넘게 수익이 났던 걸로 기억하네요. 좀만더 신경 썼으면 더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었는데 아쉽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자신감에 한 벅취해 몇 개월간에 준비한 내카를 드디어 강호에서 뽐낼 날이 왔구나. 가슴 벅차오르는 감동의 홀로 천상천나 유아 독존을 부르짖으며 실전 투자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태권도도 한달 배운 놈이 제일 무섭다고 갈수록 줄어드는 잔고와 어느새 깡통이 배버린 계절을 보게 됐죠. 모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누구나 첫술에 배부르고 시련 없이 성공하겠나 스스로 위안 삼으며 다시금 여러 종류의 기와 보전을 탐독하고 공부하며 손실금을 리필해서 다시 도전했으나 결과는 역시나 비참했습니다. 이후에도 똥인지된장인지도 모른 채 수없이 도전했지만 결과는 내가 꿈꾸던 것과는 전혀 반대가 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엔 들고 있던 주식이 상장 폐지까지 돼버린 겁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흩한 충격을 먹고 멍에 있다가 뭐가 잘못된지도 모른 채 다시 정신줄을 부여잡고 마지막 남겨두었던 돈과 모은 돈을 털어 다시 시작하던 그해 저는 당시 주식 카페 A라는 카페 회원이었죠. 당시 다음 사이트 증권 일부 종목 토론실엔 똑실한 기독교인이며 성가대의 지휘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던 대전에 사는 하는 사람이 귀신같이 급등주를 찾아내기로 유명해져 있었는데요. 이 사람의 주총자들이 서모 씨를 모시고 카페 하나 만들자 해서 A라는 카페가 생기게 됩니다. 카페는 서모 씨의 열풍이 힘입어 순식간에 몇천 명으로 불어났는데요. 당시 이 양반이 얼마나 대단했냐. 회상해 보면 이 양반이 추천한 종목은 수일 내로 몇십 퍼센트 내지는 몇백 퍼센트 올라가는 겁니다. 이 양반이 또 하나 대단한 게 그별 볼일 없는 회사 이 3만원이 넘어서 주위의 회원들이 팔아야 되지 않겠냐 매도 문의를 해왔는데 강하게 무조건 보유 및더 사갔는데 진짜로 거기서도 배 이상이 올라가는 겁니다. 다들 그 양반이 구세주같이 느껴졌었죠. 할렐루야. 저도 정말 당시에는 서모씨가 주식에 신같이 느껴졌습니다. 이 서모씨라는 양반이 신기가 있었는지 진짜 실력이 있었는지는 그 당시엔 몰랐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신기가 있었던 급등주 단타쟁이 정도였다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일반 투자자들은 그런 거에 현혹돼서 나중엔 돈을 다 날립니다. 그 귀신같은 신기에 힘입어 구름같이 사람이 몰려 카페의 규모가 커지게 되자 서모씨의 신통방통한 그귀신같던 신기는 어느 날부터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개미들 무덤으로 산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여기저기 죽고 싶다는 곡소리가 카페 내에 진동했고 서모씨에게 저주를 퍼묻는 이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추천하는 종목마다 묘하게 급등이 아니라 반대로 급락으로 꼬꾸라지는데요. 저도 그 양반 때문에 처음에 좀 벌다가 나중에는 또다시 촉박, 깡통이라는 절망의 늪에 빠져버렸죠. 카페 회원들 중 손실이 너무 큰 일부 사람들은 이 양반을 죽이고 자살하겠다는 말이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저도 정말 죽이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투자는... 본인의 판단하에 하는 거라지만 그 양반이 추천해서 손실 본 금액이 한 사람 당 손실 천만 원씩 천 명만 어림잡아도 백억 하 적게는 백 단위부터 천 단위 많게는 수억 단위를 잃는 사람도 부지기수였죠 카페가 난리가 난 거예요 주인의 살림에 아수라장 개판이든 그 카페에서는 더 이상 서모씨가 설 자리가 없었던지 그는 손실은 봤지만 자신의 100% 수익의 신기를 굳게 믿는. 수많은 광신도들을 이끌고 자기가 직접 파페를 열고 회원당 정보료를 받아 먹으려 하다가 거기서도 추천하던 종목마다 개미들 무덤으로 산을 만들어 대는지라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꼈는지 아님 일종의 단물을 다 빨았는지 어느 순간 잠수를 타고 은둔했다. 라는 소리까지만 들었습니다. 이렇듯 멋 모르고 설쳐대던 내 결과는 그렇게 처참했습니다. 안 먹고 안 쓰고. 알뜰이 살뜰이 모은 내피 같은 돈. 저는 총 2억 주식으로 내전 재산을 날려버렸습니다. 처음 몇천을 까먹을 때쯤엔 원금이라도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져 결국엔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대박에 눈이 멀어져 남의 말만 듣고 묻지마 투자까지 해버린 거죠. 알거지가 된그 당시를 회상해 보면 뭔가에 홀려 미쳐 있었다고 할까요. 아무튼 빈털터리 알거지가 된 나는 삶의 의욕도 상실한 채, 내가 이걸, 왜 했나. 울어도 보고, 후회도 많이 하고, 하루하루 술에 쩔어, 살다시피 했죠. 그렇게 세워라, 내어라 하던, 어느 날, 문득, 주식에, 신 같은 존재가 있지 않을까. 무적, 무패, 단타책을 보면, 나오는, 수천 퍼센트의 고수들. 그런 사람들에게, 직접 배워보면, 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식의 고수를 찾아, 여기저기 헤매던 중, 우연찮게, 당시 카페에 조용히 숨어 있던 또 다른 고수, 고도사란 사람을 알게 되었죠. 이 양반은 당시 서모씨의 신기가 너무 대단해서 카페 안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는데 호탕하고 열정적이며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분으로 사계국어를 구사하고 미국에서 살다가 우리나라에 빈몸으로 들어오신 분이셨는데 지금쯤은 환갑이 훌쩍 넘으셨겠네요. 이 양반은 제도권으로 스카우트가 돼서 주식 관련 방송에도 가끔 나오고 잘 나간다는 소식까지는 들었는데 후론 연락이 안 닿네요. 이 양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500 정도의 자금으로 한 달에 무려 수백 퍼센트의 수익을 내는 말 그대로 초단타에 살아있는 귀신이었죠. 고도사형은 무일 혼자는 하 것이 필요하고 무료했던지 개미들 구제 차원에서 신림동에 조그마한 주식 사무실을 만들었는데 카페네 수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운 좋게 시다바리로 그 사무실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신, 신과의 조우를 했던 것이죠. 이제 나도 고수가 될수 있겠구나. 다시금 희망이 생겼습니다. 희망은 꺼져가는 삶에도 활기를 불어넣어 주죠. 제가 그랬습니다. 멍청이였던 저에게도 희망은 더없이 좋은 것이었죠. 이때만 해도 30대 초중반이라 아직 젊은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제가 당시 밤에 일하는 직업이었는데 일이 끝나고 이 3시간 바짝 자고 아침에 주식 사무실 나가고, 업소 끝나면 다시 출근하고 끝나면 잠깐 눈좀 붙이다 일 나가고 정말이지 육체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지만 고도사 형님의 그 귀신 같은 정수를 터득해 주식에 타자가 되고 싶어 꾹 참고 그렇게 몇 달을 버텨나갔습니다 고도사 형님의 사무실엔 같이 배우던 동문사제 저와는 이 3살 터울에 손시성의 동생도 있었는데 저는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둔해서 공부도 못하고 주식할 때도 깡통도 수없이 찾지만 이손모구는 대구 출신으로 나름 동네에서 영재 소리를 들으면서 주위 사람들의 기대와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지역 유망주였습니다. 나름 서울의 인류대는 아니지만 모대학을 나와 대기업은 아니지만 규모 있는 중소기업에서 비상한 문외회전과 유창한 외국어 실력으로 까다로운 외국회사 바이어와 계약이던지 남들은 쉽게 할수 없는 비교적 어려운 사항들을 수월하게 처리해 사내에서도 인정받는 아주 유능한 회사원이었죠. 이마 제가 생각하기를 송군이 그 회사에 계속 남아있었다면 후일 오이직까지 승진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았었을 텐데 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튼 그래서 그랬나 이 송군의 유능함을 알아본 직장 상사의 소개로 서울시내 잘 나가는 은행 지점장의 외동딸과도 약혼까지도 하게 됐답니다. 그런 송군이 갑작스럽게 왜 주식 사무실에 나오게 됐냐고요? 바로 주식입니다. 어쩌다 친구 말 듣고 산 주식이 꽤 쏠쏠한 재미를 줬나 봅니다. 대부분이 이런 맛을 보고 주식 시장에 발을 디디죠. 그것이 얼마나 그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줄지 모르고 말이죠. 이 친구도 자신의 알파고 같은 비상한 머리를 믿고 주식 시장에 입문하게 됩니다. 결과는 제가 그랬듯이 알파고 같은 두뇌의 소유자라도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이 친구는 저보다 더 심한 것이 자기가 벌어놓은 돈만 깡통을 찬게 아니라 이미 여기저기 주식 때문에 빌린 돈이 2억이나 됐던 겁니다. 궁지에 몰리다 보니 동네 불알 친구며 주위 사람들에게까지 다 돈을 빌린 거죠. 심지어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퇴직금까지 받았다. 다 날렸는데요. 전후 사정을 알게 된 금융가인 예비장인은 예비사위에 그런 행태가 못마땅해선지 단칼에 파혼을 시켜버리고 접근금지까지 시켜버렸다네요. 날드신 모모와 집안에는 참아 말하지 못하고 오갈 데도 없는 강통 찬 형제. 그리고 멍청이 있나. 우린 서로를 위안하듯 호영호제 하며 열심히 정수를 터득해 나갔습니다. 이론상 기법은 배울 수 있다 쳐도 오랜 세월 다져진 고도사형만의 그 실전 매매 감각은 쉽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다란 걸 깨달았죠. 당시 개인적으로 같은 주식하는 뽕쟁이 입장에서 고도사형님을 보면 언제나 평정심을 잃지 않고 여유가 넘치는 것이 일반인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신선의 경지랄까 여튼 그런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아우라 것을 느꼈습니다. 알거지 신세인 저와 손구는돈잘 버는 고도 사형님께 거머리 같이 찰싹 달라붙어 맛있는 것도 많이 얻어먹고 술도 자주 얻어먹었는데요. 특히나 주식 뽕쟁이들끼리 먹는 술맛은 그 어떤 아리따운 아가씨가 따라주는 술보다 더할 나위 없이 만나다는걸 알았죠. 으, 코드가 맞으니까 크크. 언젠가 술자리에서는 기분이 무척이나 좋았는지 고도사형이 태국인가 휴양지에 장만해 둔 우리나라로 따지면 타워필리스 같은 불장 달린 꼬로운 호텔 같은 아파트를 보여주면서 여름에 매매하다 덥고 짜증나면 머리 좀 식히러 몇 개월 갔다 오자 그러더고요 그날은 여간 신이 나서 3차까지 달렸습니다 이론상 기법을 어느 정도 마스터한 후 고도사형님께 눈물로 하산을 신청하고 다시 종자돈 만들기로 마음먹었지만 주식에 미쳐있던 몇년 동안 내가 하는 일은 거의 망하다시피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몇년 절치부심 열심히 일하면서 또 주식 공부를 했더랬죠. 아마 이 때가 내 주식 인생에서 하나의 큰 공부가 되어 나만의 투자 방식이 서서히 다져지게 된것 같아요. 제가 하산하고 난후 사제인 손모군도 얼마 지나지 않아 하산을 했는데요. 이미 손모군은 빚이 빚을 낳는 처지까지 몰린지라 다시 시작해보려 해도 이미 여기저기 주식으로 돈다 날리고 돈 빌리려 다닌다는 소문이 나서 돈도 구할 수 없을 뿐더러 아무튼 정말 나보다도 더한 사면 초가의 상황이었죠. 눈발 날리는 어느 겨울날인가? 한 번은 이 친구가 어떤 비장의 각오를 했는지 혈서를 써서 사무실 모니터 벽에 위에 붙여두고 내게 보여주는데 잘 생각나지는 않지만 사자성어로 실수하면 죽는다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같은 주식통봉쟁이로서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고 또 한편으론 먹먹해지더군요. 그날은 고깃집에 대구가 둘이 삼겹살에 소주도 한잔 했습니다. 당시 손 구는 실력은 둘째 치더라도 자금이 없고 구할 수도 없으니 오갈데 없고 빚 많은 재갈공명 할까요? 재갈공명도 빚은 피해갈 수가 없어 도저히 소산할 구멍이 없었나 봅니다. 어느 날은 자살을 결심하고 마지막 죽기 전에 그래도 끝까지 자기를 믿어준 동네 선배에 3천만원만큼은 갚고 죽으려고 선배를 찾아갔답니다. 선배는 이화여대 근처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며 그럭저럭 먹고는 살았답니다. 송구는 선배에게 찾아가 전후 사정 이야기를 하고 일이라도 해서 빚을 갚고 죽게 해달라. 그래야 죽어서도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다. 사정했답니다. 초취해진 몰골에 한때 동네에서 영재 소리를 듣던 녀석의 몰락을 쉽게 실감할 수 없었는지 깨인 돈이라 생각하고 마침 가게 근처에 몇 년째 망해나가서 헐값에 사놓은 식당이 있었는데 마땅히 장소도 안되고 누군가 맡아서 해줄 사람도 필요했던 터라 동생에게 제안을 했던 모양입니다. 여기 가게를 맡아서 장사해주고 일정 부분을 미 월급에서 까나가는 걸로 하자 손구는 수락했고 죽을 날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출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에서 왜 인제 인제 인제 영입을 부르짖는지를 발게됐습니다 이손모군이 평소에도 총명하고 매사기가 있다는 것은 한 사무실에 있어봐서 알고 있었지만 정말 머리 좋은 놈들은 뭔가 틀려도 틀리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죠. 파리만 날리는 가게를 지키고 있다가 문득 이란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왕 죽는 거 선배한테 보온도할겸 장사 좀 시켜서 돈이나 빨리 갚고 죽자. 송구는 아마도 죽기 전에도 어떤 투지가 불살라 올랐나 봅니다. 지금 가게목이 자기 눈에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게 보였나 봅니다. 그리고 현지의 메뉴로는 이대근 저의 젊은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없다 판단했답니다. 메뉴 개발을 위해 죽어라 여기저기 발품을 팔고 맛보고 물어보고 직접 만들어보고 거의 잠도 안 자고 두 달을 뺑이치게 노력했다 합니다. 그러기를 3개월 만에 손님이 문전성시를 이루더니 그담 달쯤엔 기차역 같이 길게 줄을 서더랍니다. 몇 년째 망해서 주인만 몇 번이 바뀐 가게를 손님들로 길게 줄까지 세우기 시작하자 손군의 선배는 입이 짝 찢어질 듯이 기뻐하며 주위에 손군을 연신 자랑해 대며 내가 사람 보는 안목이 있다는 둥,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달랐다는 둥, 칭찬을 끝없이 하더랍니다. 그리고선 계속 이렇게만 장사해줘라. 수익은 반땅에 주마. 그랬답니다. 조그마한 가게의 매출이 2억 가까이 나오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든 일인데 손구는 그걸 이뤄내더라고요. 저 역시 사제의 대박 소식에 격려차 일요일 밤 일부러 끝나갈 무렵에 동생이 일하는 가게에 갔는데 정말이지 그때도 안쓸 자리가 없더군요. 그때의 이손모 군의 눈빛은 전에 죽어있는 동태 눈이 아니라 안광이 폭사될 만큼 활기차서 전혀 죽을 놈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스시롤이라는 초밥 종류가 많이 보편화됐지만 그때는 많지가 않아 신선했는지 젊은이들의 입맛을 혹하니 사로잡았나 봅니다. 여튼 이 가게의 대성공으로 나의 사제는 1년 만에 원금의 이자까지 더해 빚을 모조리 청산했고 자기 친구나 지인들을 끌어들여 기술을 전수하고 몇년 더해서 종자돈을 만들어 고향인 대구로 내려가 가게를 열었는데 거기서도 대박이 나서 체인 사업 비스무리 발전시켜 나갔답니다 순식간에 가게를 10개 이상 열고 회장 소리를 들으며 승용차도 최고급 렉서스로 뽑고 각시도 돈잘 버는 미모의 학원 원장을 얻기까지 했습니다 참 대단한 놈이었죠 저는 손 군에게 언젠가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언제라도 뽕에 다시 부전하지 않을 거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제가 어찌 뽕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도전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주식을 하면서 밑바닥까지 떨어져 죽음의 문턱까지 가면서 흘렸을 그 눈물. 그 한을 언젠가는 자기 손으로 풀고 싶은 것이 마음 한구석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나의 사절할수 있는 이손모군의 영화 같은 굴곡진 스토리는 장미빛으로 끝내고 다시 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산 후몇 년이 시나 제가 하는 일도 다시 어느정도 안정이 되자 슬슬 다시 주식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몇 년 나름 휴식기를 가지는 동안 제가 하는 일의 특성상 고도사 형님한테 배운피터지는 감각이 요구되는 초단타를 칠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 중 단기 위주의 투자 방법을 스스로 연구하고 찾다 보니 중국엔 같이 투자란 것에 슬슬 눈을 뜨기 시작했는데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여기서부터 가 아마 나름의 쩌더방법이 하나하나 정립됐다 볼수 있겠네요. 처음 2천만원으로 시작해서 버는 족족 주식 계좌에 넣고 굴려나가기를 2년 8개월 정도 지나니까 4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원금 총합은 5천이 조금 안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동안 깡통으로 날린 이억을 다시 찾고 이자까지 얻었다고 생각하니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더구나 기쁜 건 남들에겐 없는 나만의 칼을 가진 거죠. 언제라도 빼들면 수익을 낼수 있는 나만의 칼. 수없이 자축을 했죠. 심지어는 일하다가 음사롱 가고 싶으면 밑에 친구에게 맡기고 놀러가 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나무인 기분 내고 살았죠. 언제든 나는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다는 생각에 하룻밤에도 몇백도 아깝지 않게 그냥 쓰고 다녔는데요. 한 번의 거래로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까지. 복리가 가져다 준 마법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아나무인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치고 살던 어느 날, 이젠 돈도 어느 정도 있고, 콧방귀도 끌 정도의 자신감도 있는지라, 나름 여유롭고, 좀더 편하고, 안전하게 살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 끊임없는 도전정신 크크. 너무 오랜 세월 밤 생활을 해오던 차에, 이제 저도 일반인들처럼 정상적인 따사로운 햇빛도 받고, 사장님 소리도 들으면서 생활해보고 싶었죠. 나도 돈좀 벌어 술도, 시원하게 마시러 다닌다는 소문이 주위에 퍼졌는지 날파리 같은 놈들이 빨대나 한번 꽂아볼까 요 슬슬 나타나기 시작해 되는데요 원래 사람을 잘 믿는 멍청한 저에게 불행을 몰고 온 놈이 있었더랬죠 예전 관광특구로 한참 잘나가던 용산구 이태원 소시적인 나이트클럽에서 같이 웨이터하면서 쟁반들던 놈 하나가 같은 동네 산다며 어느날 불쑥 찾아와서는 치근덕 되기 시작했죠 이놈은 당시에 불법적인 사업을 해서 돈 꽤나 벌었던지 동네에서 뽕폼이나 잡으며 으스대고 뭐제 딴엔 잘 나가고 있었던 놈이었죠. 저는 이 사기꾼 같은 놈의 고수익에 사탕발림에 빠져 주식하듯 이리저리 잘 따져보지도 않고 하던 일까지 밑에서 고생했던 친구에게 물려주고 사기꾼 친구의 사업에 가진 돈 대부분을 투자를 했더랬죠. 처음에 솔솔하게 수익도 올라와줘서 이대로만 가면 대박이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지만 얼마 못 가서 결국 투자한 돈 대부분을 다 날려버린답니다. 오랜 세월 밤생활만 해서 세상 물정 모르던 저는 그래도 신의 하나는 목숨처럼 지키며 살았다 자부하는데 이 친구를 통해 그렇지 않게 살아가던 부류가 많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죠. 더군다나 불법적인 일이라 법에 접촉되어 이중으로 고발까지 당하고 나중에는 전국구 형님한테까지 끌려가 협박까지 당했지만 친구놈의 사기로 서로 피해자라는 걸 알고 그냥 그냥 넘어갔죠. 전국구 형님도 시내 하나로 살아왔던지 남자답더군요. 나에게 더 이상의 실패는 없을 줄 알았는데 이 사기꾼 친구놈 때문에 뜻하지 않게 암초에 걸린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남겨두었던 나머지는 자금은 밤생활 해오다 알게 된 롱사롱 쪽에 와이모씨라는 형님이 계셨는데 여튼 그 형님 말 듣고 특정 주식을 매입해 놓게 됩니다. 제가 친구와 새로운 사업에 바쁘다 보면 신경을 자주 못 쓰고 같기도 하고 했고 형님이 걱정 말라고 했기에 믿는 병이 도진 것도 있었네요. 이 당시는 저를 강남에 아는 뛰었다고 있는 룸사롱들의 마담이나 간부급들은 제 얼굴만 보고도 두말 없이 술을 내어줄 정도로 신용도 좋았는데요. 형님은 레버리지를 이용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며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최대한 더 사도라는 것이었습니다. 회사 내용도 망한 회사는 아닌지라 최대 3, 4배 풀로 받는 것은 무리라 판단되어 평가금 2.5배 정도만 대출을 받아 더 사게 되었습니다. 주식담보대출까지 받아 산 것이 얼마 지나서 두배 가까이 올랐을 때쯤 친구한테 사기당한 금액을 여기서 찾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나 희망은 단지 희망이었을 뿐안될 놈은 정말 뒤로 넘어서도 코가 깨지나 봅니다. 2008년도 10월 중순쯤엔가 낙엽이 하나 둘 휘날리던 무렵 미국에서 느닷없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고 주택담보대출 사건이 빵하고 터지는 겁니다. 유가증권 상장사 대부분이 맨날 며칠을 파랭이로 하락이거나 하한가 쳐대기 시작하는데 공포 정말 살떨리는 공포 그 자체였죠. 지수가 반토막이 나버린 겁니다. 똥쟁이들은 이때의 운명을 달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무리하게 빚까지 내서 미수신용을 풀로 지른 이들은 지옥을 경험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 부동산 각종 지표는 비교적 안정적이다 할수 있었는데 미국에서 기침만 해도 우리나라는 감기 걸린다고 증시 체질이 너무나 허약했습니다. 9.11 테러 때 비행기가 꽂히던 날은 투자금이 얼마 안 됐고 자금도 든든히 남아있어서 그나마 충격이 덜했지만 이번은 사기를 당하고 내 마지막 남은 모든 것이 들어간 거에 주식담보대출까지 받아 넣은 거라 하한가 4번만에 평가금액이 3억 가까운 돈이 눈녹듯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문제는 하한가에라도 빨리 팔려야 손실금이 확정이 되는데 저는 다음날 다행히 하한가 반대매매로 팔렸는데요. 원금에 그동안 상승분까지 모두 반납하고 오히려 빚이 3천 가까이 덩그러니 남게 되더군요. 만약 그때라도 반대매매에 안 팔리고 며칠 더 갔다면 아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겠네요. 아마 나는 장기 매매업자라도 찾아야 할 판이었을 겁니다. 눈이고, 공파치고, 간이고, 돈이 되는 장기는 모조리 떼다 줘야 할 뻔했었죠. 정말 지금 생각해도 제가 바보였죠. 정말 안되는 넘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설상가상 엎진데 덮친다고 와이형님을 붙잡고 도쩔거냐안 그래도 사기마자 이 동생 죽고 싶은데 형이 나를 아주 골로 보내려고 그랬냐는 둥 발광을 해댔죠. 정말 당시 미치고 환장하겠더군요. 남한테 죽을 죄를 진 적도 없는데 전생에 무슨 마각기였나왜이리내 인생이 비참해야 한단 말인가. 빚이 생겨버리면 저는 성격상 무조건 빚부터 갚는 성격이라 빚을 갚는 동안의 기회비용이 너무 아깝고 어찌해야 될지 막막하던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군요. 천당과 지옥을 짧은 시간에 경험했다 할수 있었네요. 다시의 알거지가 되고 몹시 괴로워 수많은 날들을 또다시 폐인처럼 술로 갤갤거리며 살았습니다. 그냥 주식이나 하면서 살걸 무슨 놈의 부귀 영화를 더 누리겠다고 그런 짓거리를 했나 얼마나 한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는 형님이야 미국에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 쳐도 친구놈은 잡히면 아주 잘은잘은 씹어서 갈아 마시고 싶었습니다. 저는 지금의 생각해보면 이 땅통의 교훈과 공백 기간으로 후일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계기가 됐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제가 무슨 드래곤볼 속 손오공도 아니고 뭐 무조건 깡굴이 망하고 나서야 레벨업 하는 것인지 정말 원망스럽고 한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을 무력하게 케인같은 나날을 보내다가 어느 날 폐가 망신한 내 소식을 전해들었는지 전에 하던 일을 물려준 친구가 찾아와 같이 다시 일해보자고 하더군요. 그래도 일말의 개똥같은 자존심은 있었던지 마지 못하는 척 그러자 했는데 이 친구에게는 너무나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미안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근분 세수하고 하던 일을 물려줄 때큰 소리 떵떵 치면서 미가 자리 끌어나갈지나 걱정이다며 걱정 반 핀장까지 주었는데 그랬던 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러운지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더군요. 이제 30 중후반 나이에 어디 가서 머리 숙이고 남 밑에서 일한다는 게 아무라고 그랬는데 이 친구는 내 처지를 알고 먼저 손 내밀어 준 거죠. 내 평생에 제일 속 깊은 고마운 친구이죠. 이 친구의 배려로 다시 일할 수 있게 돼 무척이나 기쁘더군요. 다시금 한 줄기 희망이 생겨서 크크. <웃음> 무엇보다도 저는 남들에게는 없는 주식이라는 칼이 있으니까요. 그놈의 칼칼 크크 <웃음> 제가 써놓고도 웃기네요. 종자돈만 만들면 다시 일어서는 건 시간이 문제지.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신감은 있었거든요. 다시 열심히 일해 나갔습니다. 경기는 예전만 못해서 돈은 안 됐지만 열심히 모아서 빚도 까나고 있었죠. 여기서 잠깐 와이 형님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갈게요. 원래 저보고 주식 사두라고 했던 룸사롱 족 와이 형님은 서울 유수의 고교를 나와 인맥이 상당하여 IMF 전까지만 해도 중소기업을 세 개나 거느린 잘 나가는 사장님이셨다는데요. 특히나 방종술이 상당해서 숱한 여인네들에게 삶의 활력도 가져다 주셨다는데 얼굴만 보면. 전혀 실감이 안 됐습니다. 언젠가는 방중술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정말 그럴싸했지만 그렇게 방중술을 다리는 양반이 형수한테는 놀려서 찍소리도 못 하고 사냐 물었더니 야화 마누라랑 애인이랑 같냐 그러더니 크크 이야기가 잠깐 엉뚱하게 흘러갔네요. 각설하고 IMF 이전 대부분의 기업들은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던 시절이었는데요. IMF가 터진 이 부실한 기업들이 무더기 연쇄도산을 하게 됐는데요. 자칭 방종술에 대가셨던 와이형님 의사도 예외는 아니었죠.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도망다니듯 살아가다 어떡하던 처자식은 먹고는 살려야겠기에 아무도 자신을 몰라보고 밤에만 일할 수 있는 유흥업소에 룸사롱 대마담의 기사로 일하게 된 거죠. 그때 제가 처음엔 와이형님을 봤을 때는 기사라 무시도 많이 했는데요. 어쩌다가 주식 이야기를 하게 되어 초식을 견져보니 나름 식견도 있으셔서 저와 급격히 친해지게 되었던 거죠. 저 때문인가 이와이형님은 강남에서 남자로는 성공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룸사롱에서 마담으로 제법 승승장구 해나가기까지 합니다. 지금 아이로 환갑을 훌쩍 넘겨 저와는 나이차를 어찌 보면 아버지나 삼촌 뻘된다고 해도 될 정도인데 초단타의 귀신고도 사용하고 얼추 조금 아래이거나 비슷한 세대쯤 되겠네요. 이 형님 뒤엔 고그 절친인 친구분이 한분 있으셨는데요. 일반 개미들이 소위 말하는 세력 주포 가드신 인터넷만 검색해도 바로 나오시는 가치투자계의 큰손 빔옷이라는 형님이 계셨는데요. 피형님 형편이 좀 풀리자 그때부터 우리는 부사수로서 크고 작은 전투를 같이 해왔는데요. 수익도 쏠쏠해서 우리님이 전후에 같은 것이 형성돼 있었죠. 그랬던 연유로 앞전에 특정 주식도 믿고 사뒀던 것인데 예상치 못하게 폭망한거죠 세력들도 천재지변은 못피하고 폭망할 때도 있답니다 오랜시간 공을 들였는데 재미를 못보고 중간에 판이 깨지는 경우엔 손실내지는 본전 정도 한 경우죠 이 가치투자계의 큰손피형님은 기부도 통 크게 많이도 하셨답니다 이와이 피형님들과 본격적으로 주식에 관에 맺어진건 가치투자라는 슬로건을 앞에 내걸고 주위 사람들과 세력화를 꾀하면서 붙어 인데요 나중에는 굉장히 규모 있는 집단으로까지 규모가 커졌답니다 언젠가 한번은 그 큰손 비영님이 가볍게 회나 먹자고 제안해서 강남 고급 일식집에 일부 인원이 모였는데 대략 70명 가까이 모였습니다 일반투자가 부터 백발의 지긋한 노인분까지 증권 관련 방송인 전문가부터 기자들까지 사회 각계 저명 인사들도 몇몇 보이고 다들 각 분야에서 다들 한 자리씩 하시면서 수억에서 수십억 이상까지 굴리는 소위 꽃빵귀좀 끼시는 분들이 나오셨더라고요. 아시는 분들도 몇몇 계셨는데 제가 아마 나이상 제일 막내 급정도 되더라고요. 이날은 제가 처음으로 주식을 하게 됐던 계기가 됐던 청담동 사장이란 사람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담배를 많이 드셨는지 그간 주름이 깊고 얼굴이 더 검어지셨더라고요. 그 옛날 10년 전인데도 저를 기억하시고는 그 당시 눈망울이 초롱하니 언젠가는 이 바닥에 들어올 줄 알았다며 제 안부를 묻더군요. 이분은 몸도 좋지 않고 예전만큼 왕성하지 못해 소일거리로 주식을 하신다는데 나중에 듣기로 수십억을 굴리고 계신다더라고요. 이날 초면인 사람 길이는 서로 자기소개를 간단히 했는데 저는 쪽팔리기도 하고 이목도 있고 하여 겸손하게 강남에 조그만한 술집을 하고 있다. 뻥을 쳤습니다. 그크 방종술의 대가. 월형님은 제뻥이 웃겼는지 기득기득 웃더라고요. 시간이 지나 모인 자리도 무르있고 술도 어느정도 들어가자. 평택에서 꽤큰 돈을 투자하시고 계신다는 어느 분이 얼큰하니 기분이 좋아선지. 그날 일식집에서 골든벨을 울려버리는데 크게 박수 한번 받고 천만원이 넘는 회값을가분이 쏘시더라고요. 이런 세력화된 정기주주 모임은 1년에 한두 번씩 했습니다 어떤 때는 지방 야산으로 산삼을 캐러 갈 때도 있었고 포럼이나 세미나 등산도 여기저기 댕기고 그랬는데요 포럼을 열때면 정계의 거물들도 인사차 오셔서 눈도장을 받고 가시고 하더군요 오셔서 축사 좀 하고 출연료 좀 받고 그랬나 봅니다 중략하고 여튼 또다시 알거지에 끼까지 져서 절치부심 와신 상담하던 저는 다시 이청산과 종자돈 만들기에 열심히 었지요 허나 제가 하는 일도 예전같이 경기도 좋지 않아 돈벌이도 그 전만 못하고 호랑이 새끼들을 키워놨더니 새끼가 새끼를 쳐대서 주의 경제업체들이 우후죽순 난립하게되고 전에 고전이었습니다. 기업업종으로 치면 수명이 거의 다한 것이라 볼수 있었죠. 그런 와중 어느 날와이님은 전에 나를 쪽방 만든 것이 미안했던지 이번에 피랑 매집작업주인 놈이 있으니 어느 정도 준비되면 말해줄테니 그 안에 착실히 돈이나 벌어놔라 그러더군요. 궁금했지만 일단은 제가 빨리 이 상황을 타게 해야 돼서 저는 종자돈 만들기에 총력을 다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1년이 약간 더 지난 어느 날쯤이었습니다. 와이 형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거의 작업이 다 됐으니 어디서 빌려서라도 최대한 돈을 만들어 놔라. 저는 결전의 날이 멀지 않았구나 생각하여 그동안에 모은 돈과 주의 지인들에게 조금씩 빌려서 몇천 정도의 돈을 만들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쯤 형님은 X라는 회사를 티 안나게 매수하라는 것이었죠. 이 형님들은 증권사 어느 지점에서 몇 주를 매수하는지도 일일이 체크하시는 분들이라 티나게 매수한다든가 그러면 귀신같이 알고 한 소리씩 들었죠. 형님의 배려로 저는 다른 사수들과는 다르게 비교적 싸게 매입할 수 있었죠. 이후 조막손 부사수 형님들까지 입장하게 되고 물량 작업은 끝이 나는데요. 주식 물량은 누르고 패고 쥐어 짜서 거의 시가 말랐지만 자전거래로 마른 수건까지 꼭걷차주는데요 일반 주주들은 거래량 마저 없어 다들 나가 떨어지죠. 나갈 사람이 나간 이후 조용한 들판에 이유 없이 언덕이 생기는데요. 이후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이유 없이 산을 하나 만들어 나갑니다. 차트 종본다 하는 눈치 빠른 개미들은 여기서 중간에 얼른 올라탑니다. 이후 꾸준히 상승합니다. 너도 나도 얼시고 절시고 콧노래를 부르며 주위의 모든 이들이 그 예전 서모씨 같이 주가 상승에 흥겨워 노래를 불러댑니다. 그러나 노래는 얼마 가지 않아 순식간에 곡소리로 바뀝니다. 여기서 잠깐 재무제표는 봐야 한다는 이유가 기업의 가치를 알고 있으면 최소한에 당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인위적 주가 조작이나 급등은 언젠가는 반대로 급락이나 하방으로 그 회사의 본질적 가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꼭지 잡았던 개미들의 개좌는 순식간에 반토막을 보게 됩니다. 우주요. 를 수없이 외쳤대지만 공허한 외침뿐입니다. 개좌가 반의 반토막을 향해 달려나가려는 때쯤 웬만한 강심장들도 이때는 피눈 물을 머금으며 모두 피난을 가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구간에는 제 아무리 부처라 해도 목당을 내던지고 뛰쳐나갈 것입니다. 계산된 물량이 안 나오면 나갈 때까지 흔들고 더 빼버립니다. 나갈 사람이 다 나간 이후 주가는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등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죽였다 살렸다를 하면서 몇년 동안 지루하게 야금야금 야금 상승을 합니다. 왜 지루하게 상승하냐고요? 법에 저촉이 안 돼야 하기 때문이죠. 회사가 좋아서 단년간에 걸쳐 매집하고 야금야금 사모으면서 장기 투자한다는데 오랫동안 같이 투자하고 있다는데 문제될 건 없습니다. 연간 일정 퍼센트 이상만 안 올라가면 금감원에도 크게 문제되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예금, 다금, 어느덧 몇 배가 올랐을 때쯤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 가지고 있던 주식 절반을 매도했습니다. 형님은 왜 팔았냐며 성하였지만 그동안의 제 빚이나 주의교통 정리가 필요해 욕심을 줄이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후 절반을 매도한 시점에서 두 배가 더 올랐을 쯤 남은 절반을 잘랐보 다시 조용히 매도해 수익을 챙겼는데요. 4분의 1 정도 남은 주식은 이젠 잃더라도 저에겐 손해가 아니었죠. 그런데 주가가 15배쯤 올랐을 때내 주식 수량을 체크하더니 또다시 담보대출 이야기를 꺼내들더라고요. 형 동생, 또 잡을라 그러시오. 마지막으로 형을 믿어보라는 겁니다. 빚도 박았고 그동안 신세졌던 사람들한테도 이자까지 두둑이 줬고 약간의 돈도 다시 마련했으니 크게 잃을 게 없다 생각하여 두 배만 진행하여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받아 산 가격서도 주가는 순조롭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여태 제가 그래왔던 것처럼 뭘 하든 믿으면 당한다 였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대략 20배 가까이 상승하던 시점부터 주가가 오그라지는데 내 판단으로는 이건 아니다 싶어 매도 치려고 하니 와이 형님이 조막선 하나가 말을 안 듣고 매도 치는데 걱정 말고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때 저는 무조건 매도 치려고 했는데 한사코 형님이 만류하는 바람에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매도 물량이 매도 물량을 불러 하한가를 만들기 시작했고 결국은 매도세를 감당하지 못해 대폭락으로 이어졌습니다. 피형님이나 Y형님은 중간에 계속 팔고 매집하고 하느라 돈이 많이 들어간 데다 폭락을 막아보려고 남은 자금을 막판에 다 쏟아 부었는데도 증권가 찌라시에 괴수문까지 나돌아 투매를 막아내지 못했다 하는데 결국 대폭락으로 담보물량은 담보부족으로 반대매매로 정리됐고 P형님이나 Y형님은 자신들 물량들도 반대매매로 쓸려나가서 이루 말할 수 처참한 상황이다만 괴풀이하고 지금은 피난 나나 내주위 모두 거짓골이 다 됐다. 형을 마음을 그렇게밖에 이해 못하겠냐는데 저는 그 말이 지금까지도 고지고대로믿기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같이 해온 나는 미심쩍은 부분이 너무 많았던 것이죠. 반대 매매를 당해 생긴 빚은 극구매도를 만료한 Y형님이 처리해주는 선에서 합의를 보아 대충 넘어갔습니다. 저는 다시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냉정히 하나하나 생각해보았습니다. 같이 해온 그 기나긴 세월 동안 P형님이나 Y형님에게는 마치 이 모든 크고 작은 모인들이나 전투들까지도 오래전 처음부터 짜여진 각본이 아니었을까? 이전의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계획된 바치 언젠가는 잡아먹을 돼지를 살찌우는 단계였던 건 아니었을까? 무수한 의문점이 들지만 월형님은 빚만 10억 넘게 지고 곧 죽게 생겼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잘 살아있는 걸 보면 분명 절친인 주뽀피 형님과 모종의 뒷거래가 있었다 생각이 듭니다. 이후. 이분들과도 인연은 끝이 났는데요. 정말 아니기를 바라지만 제 추측이 맞다면 반대매매로 정리된 물량으로만 계산해도 최소 2,300억은 챙기지 않았나 싶네요. 베르세르크란 만화에서 그리피스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따르던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매의 기사단을 피도 눈물도 없이 재물로 삼았듯이 저 또한 역시 그들의 재물이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일이 끝나고 다행히도 그동안 졌던 빚은 정리하게 됐고 작지만 약간의 자금도 마련했지만 저번에 뼈아픈 교훈으로 만약 이번 판 중간에 꼼수라도 안 부렸으면 진짜로 장기를 내다 팔든지 아니면 어디 썸으로 들어가 멍텅구리 배나 타다가 인생 끝날 뻔했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데 정말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주식하다가 자살하는 사람들 마음을 다시 절절히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후 이 형님들과 사육장 같은 어떤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진 느낌이랄까요 마음의 평온을 찾고 다시 나만의 주식을 시작하려던 참에 외국 생활하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안된 사촌이 문득 찾아옵니다.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같이 자라서 너무 오랜만에 본지라 반갑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헤어졌는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사촌은 저에게 찾아와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외국에 땅이 있는데 토목 공사 중이라 팔아서 두달 안에 준다는 말과 함께 과일 수입업을 하는데 같이 자기 옆에서 일좀 도와주면 수익은 넉넉하니 맞춰준다는 말에 마침 또다시 밤생활도 넌더리가 나고 돈 벌이도 안 돼서 놀고 있던 저는 또 사람 믿는 병이 도졌는지 그 난리를 겪고도 꼭 먹고 알먹고 밈도 보고 뽕도 딴다고 설마 둘도 없는 사촌 간인데 나한테 사기라도 치겠어? 두 달이면 땅을 팔아서 바로 준다는데 나는 생각에 마지막 남아있던 돈을 전부 빌려주게 됩니다. 근데 말입니다. 저는 왜 이리 우둔하고 멍청한 바보인지 모르겠네요. 각성을 하고 업그레이드를 하고 칼을 갈면 뭐하겠어요. 매번 다람쥐 챗바퀴마냥 돌고 돌아서 제자리인데 사촌 회사가 얼마 안가서 망해버리지 뭡니까.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처음부터 사촌은 사업유지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걸 숨기고 저에게 자금을 융통해서 재기해 볼까 했는데 그게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던 거죠. 당장 자기가 살려고 인척까지 서슴없이 이용할 줄은 몰랐습니다. 세상이 이 정도까지 험하다는 걸 정말 몰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정도쯤은 한두 번의 매매로도 벌수 있었던 금액이어서 뭐 대수롭지도 않을 수도 있었지만 없다보니 정말 그게 아니더군요. 이후 사촌은 땅을 팔기 위해 외국에 다시 들어가고 제게 땅이 팔려서 원금을 상환할 때까지 매달 약간의 생활비를 붙여주기로 했는데요. 몇 달이 지나 지원도 끊기고 연락도 안 되어 몹시 괴롭고 힘들어 하루하루를 술에 쩔어 살던 중 어느 날엔 연락이 되었습니다. 몹시 화가 나서 바로 팔린다는 땅 이야기를 하며 막말을 했더니 사촌이란 인간이 내가 투자를 했지 자기가 언제 돈을 빌렸냐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의 돈보다도 더욱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때의 상처는 제가 죽어서까지 잊혀지지 않을 것 같네요. 제가 주식에 미쳐있는 동안 세상을 너무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는 지인께서 예전에 해주신 말이 떠오르더군요. 모든 것을 잃고 보니 비로소 세상의 이치를 바로 알게 되었다. 나는 말이죠. 이제 나이마저 먹은 데다 살 길이 끊어지고 갓난쟁이까지 생겨 부양해야 할 가족마저 늘었는데 정말 앞이 깜깜해지고 허망해졌다 할까요 그로 인해 날이면 날마다 술로 살았습니다 하루라도 술을 안 마시면 여지껏 살아온 내 자신이 바보 같아 미칠 것 같더군요 나란 놈은 왜 이리 철부지에 모자란 놈일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지만 나이 들어 그나마 있는 것마저도 지키지 못했던 저는 제 가족들에게 더없이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1년 여가 지나고 어느 날인가 갓난쟁이 딸내미가 방그듣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군요 내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될것 같아 다신 밥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1년이 넘는 동안 술과 담배와 쩔어 살았던 나의 몸뚱아리는 나도 모르는 새 당뇨병이 심해져 합병증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당 수치는 움직이는 시체 수준이었고 하마터면 발가락 절단과 시력에 큰 손상을 당할 뻔했지만 늦게나마 정신 차리고 치료를 잘 받아 위험은 면했답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망가뜨려버린 이 회색 도시 서울 서울이 싫어졌습니다. 이 서울을 무작정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폐인같이 살면서 여기저기 구멍난 카드 등다 합치니 2천이 약간 넘더군요. 자존심을 접어두고 저 때문에 주식으로 적잖은 돈을 벌었던 지인들에게 찾아가 사정 이야기를 하고 빚을 정리했습니다. 남은 약간의 돈으로 처자식을 데리고 바다가 있는 이곳 비교적 한적한 조그마한 도시에 모퉁이로 오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십 수년 동안 주식에 손을 대서 쓴 맛, 단맛 사기 등 제가 겪은 대략적인 이야기입니다. 해피엔딩을 바라셨겠지만 그게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이곳에서 있는 동안 술도 거의 안 먹고 담배도 줄이고 치료도 잘 받아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신감도 생겨서 최근에는 다시 주식도 보게 됐답니다. 그런데 정말 술은 한 번씩은 먹어줘야지. 끊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최근에는 알바지만 일도 하기 시작해서 몹시 기쁘네요. 왜 이전에는 이런 작은 소소한 재미를 모르고 살았던지 후회가 됩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제 경험담을 끝까지 봐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주식에도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